<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원래는 19년 말이나 20년 초에 이제 막이 제품 되게 잘 썼다 막 이런 거를 좀 찍고 싶었는데 제가 유럽에 있어서 그걸 못 찍었어요. 그래서 약간 오늘은 실제 제가 평소 다닐 때 제일 많이 쓰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원래 화장을 하고 다 소개시켜 드릴까 하다가 설명만 해드리면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서 같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원래는 제가 컨실러를 바르고 쿠션을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께 좀더 정확한 걸 보여드리고자 컨실러를 생략하고 쿠션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갖고 다니는 제품인데요. 에뛰드하우스 더블 래스팅 쿠션 글로우 라이트 바닐라 컬러예요. 디자인이 되게 심플해져서 전 마음에 들어요. 케이스가 되게 무광에 매트한 그런 거거든요. 얘가 엄청 밝게 발리는 타입이 아니에요. 피부톤이랑 조금 비슷하게 발려져가지고 21호 분들이 화사하게 바르시기에는 이제 19호. 개인적으로 뉴트럴 바닐라 컬러를 발랐을 때는 제피부톤에 살짝 회기가 도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라이트 바닐라 컬러로 요즘 정착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게 되게 얇게 발리고 근데 글로우라서 글로우 에센스 쿠션처럼 되게 촉촉하게 발릴 줄 알았는데 엄청 촉촉하게 발리진 않아요. 이렇게. 이게 제가 21호인데 이게 19호 정도거든요? 근데 딱 이거 발랐을 때 화사하게 발리는 정도예요. 엄청 얘가 막 밝게 발린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잡티가 되게 자연스럽게 발, 가려지고 사실 제가 새 에뛰드 하우스 그 더블래스팅 쿠션을 딱한번 쓰고 너무 매트해서 두번 써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좀 촉촉한 타입을 쓰는 편인데 그래서 딱 처음 얘를 썼을 때 발림이 조금 매트하다고 저는 느껴져가지고 아, 얘도 뜨겠다. 이 생각 했었거든요. 안 떠요. 딱 절반 발랐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쪽이 화사하죠. 여긴 좀 노란끼도 돌고 하는데 되게 피부 커버가 되게 잘 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제일 감탄한 거는 지속력! 지속력이 진짜 미쳤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게 다들 한 번씩은 이렇게 밤에 늦게 오거나 하면 너무 피곤해서 화장 안 지우고 주무실 때가 있잖아요. 제가 원래 이제 밤에 화장을 안 지우고 자면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어떤 걸 발라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개기름과 함께 이제 다크닝이 엄청 심하게 와요. 어디 햇빛에 탄것 마냥 꺼매지면서 물광 화장한 것만 이렇게 기름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이걸 바르고 나갔다 온날 너무 피곤해서 진짜 잠깐 눈을 감았다 떴는데 아침인 거예요. 아 망했다. 화장 안 지우고 잤네 하고 거울을 봤거든요. 기름이 하나도 안 올라오고 어제 화장한 상태 그대로 진짜 유지가 됐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진짜 촬영해놓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속력이 진짜 최고였어요. 저는 이것만큼 지속력 좋은 거 처음 봤어요. 그냥 이 뽀얀 상태를 계속 유지해주고 기름도 안 올라오고 제가 진짜 감탄해서 쿠션을 이것만 쓰고 있는데 매트하게 뜨는 게 없어요. 마무리감이 진짜 보송보송해서 파우더 처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찍힘도 없어요. 커버력도 적당히 있어서 노란기랑 붉은기를 어느 정도 다 잡아줘요. 필요한 부분은 가볍게 묻혀서 한번더 살짝 살짝 콕콕콕콕 꾹 누르면 그 전에 발랐던 게다 다시 쿠션에 먹어가지고 이렇게 한번더 덧바를 때는 톡톡톡톡 이렇게 살짝만 발라주면 이게 커버력이 좀더 올라가거든요 커버력은 얇게 올라가는 거 치고 되게 좋아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안 무너지는 쿠션 이거는 그 아리따움에서 새로 나온 모노아이즈 팔레트 얼스랑 드라이로즈 컬러 이렇게 두개 샀거든요. 얘를 제가 사고 싶은데 궁금해 제대로 컬러 그런 표도 없고 지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후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샀어요. 얼스는 베이직한 브라운 컬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음영 메이크업을 하기 좋아요. 드라이로즈는 분위기 있는 로지핑크 컬러로 차분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을 줘요. 특히 얼스의얼스나 애프터눈 커피 컬러는 쉐이딩이나 눈썹으로 사용하기에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리터가 강하지 않고 굉장히 은은하게 발색돼요. 제가 얼스를 진짜 추천드리는 이유는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가로날림이 살짝 있긴 한데 발색도 좋고 색상이 전체적으로 무난무난해서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고 저는 이런 팔레트 하나로 애교살, 눈썹, 쉐이딩 다 끝내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요즘 메이크업 거의 다 이걸로만 해요. 다음 블러셔 추천해드릴 건데 그전 영상에서도 추천했던 제품이에요. 라카 저스트 치크 블리크 거짓말 안 치고 6개월 동안 저블러쉬 이것만 샀어요 데일리로. 은은한 장미빛 컬러거든요? 되게 고와가지고 얼굴에 엄청 가볍게 올라가요. 이 컬러가 어떤 메이크업에 발라도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혈색 같아가지고 엄청 예뻐요. 일가정, 일 라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다음은 제가 갖고 다니는 립인데요. 짜잔, 헤라! 헤라 스파이시 누드밤 네이키드 아몬드. 겨울이다 보니까 입술이 되게 건조한데 제가 안 좋은 습관인데 이걸 자꾸 뜯는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거 뜯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뜯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술이 진짜 난장판이 돼가지고 저는 원래 매트립을 선호하는데 더 이상 매트립을 바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촉촉한 제품을 찾다가 이 헤라 제품을 쓰게 됐는데 립밤처럼 발리는데 진짜 부드러운데 발색이 되게 잘 돼요. 한 번만 발라도 이렇게 발색이 진짜 잘 되죠? 원래 촉촉한 제품치고는 되게 잘 지워지잖아요. 근데 얘는 오랫동안 지속돼요. 이 네이키드 아몬드 요 컬러가 사실은 저랑 그딱잘 어울리는 컬러는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거 클리오 제품을 안에 덧바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덧발라서 발라주면 은그 헤라의 색감도 살리면서 좀더 화사한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이거가 호라이모드 컬러데 이게 지속력 좋고 제 친구가 되게 만족하면서 쓴다고 해서 전 샀는데 입술 안쪽에만 남고 다 지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못 쓰겠다고 처박아 놨는데 네이키다 아몬드 사용하고 얘를 안쪽에 덧발라 줬는데 얘가 지속력이 좋아져요. 얘랑 같이 바르면 얘가 입술 안쪽에 남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얘를 바르면 이상하게 입술 각질이 조금 올라와 가지고 뭐 좋은데 막 엄청 좋다고는 솔직히 못하겠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저한테는 안 맞는데 얘랑 바르기에는 둘이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서 같이 잘 발라요 얘가 플럼핑 효과가 있어서 입술을 좀 주름을 펴주는데 플럼핑 효과를 뭐 엄청나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이거는 진짜 촉촉하고 지속력도 좋고 우선 색상이 예뻐요. 제가 사서 써봤던 헤라 립 중에 제일 최고였어요. 이렇게 해서 제 최애 아이템들을 좀 소개해봤는데요. 네, 오늘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인스타 팔로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